자연이 낳은 천연약재 벌꿀 마인크래프트에서는 해독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꿀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벌들이 채취한 아주 위대하고 유용한 선물이죠 벌들은 야생의 나무 아래에서 벌집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개체들입니다 주로. 자작나무나 참나무를 근거지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꽃들에게서 꿀을 가지고 옵니다. 이 행동을 다섯 번 정도 반복하면 벌집에는 꿀이 가득 차죠. 이 벌들은 꽃들을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는 위더 장미에서도 꿀을 채취하려고 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생고생을 해서 꽃들에게서 채취해온 꿀을 가득 모아놓으면 벌들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연이라는 곳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바로 플레이어들이죠. 플레이어들은 벌꿀을 여러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앙 개꿀띠를 외치며 호시탐탐 벌집 주위를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무작정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는 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인데요. 사력을 다해 모은 꿀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꿀벌들은 플레이어를 향해 독침을 세우고 찌릅니다. 꿀벌의 공격력은 난이도 어려움 기준으로 3밖에 되지 않지만 상당히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 채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채취 방법은 벌집 아래에 모닥불을 피운 뒤에 벌들이 해롱해롱되며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됐을 때 물병으로 꿀을 따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벌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라면 벌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습성을 이용하여 우선 물속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침이 매서운 야생 속 꽃들의 친구 꿀벌들은 새해에도 쉬지 않고 꽃들과 교감하고 있습니다.